꽁지야꽁지야꽁지야 꽁지야. 꽁지야. 다리 핥치지 말라고 그랬지꽁지야 <웃음> <웃음> 놈새끼 너딱 걸렸어 다리 핥치지 마! 로 와! 일로 와! 이리. <웃음> 야, 너무 시켜! 여기 다리 핥치라고 했어 안 했어? 어딜 도망가! 딱잡딱 딱, 딱 걸렸어 앉아! 손 주지 말고! 넌왜 참견이야? <웃음> 그래, 너네 둘다 들어. 너네 자꾸 다리할 테니까 털다 빠지고, 앉아. 너 일로 와봐. 나랑 얘기 좀 해. 너 여기 털다 빠져, 안 빠져. 그렇게 할틈면발 사탕 하지 말라고 했지. 발이 그렇게 맛있어? 그럼 나도 한입 먹어볼게. 아, 먹어도 돼? 나도 먹는다. 줘. 나도 뭔? 먹은... 너 지금 발 사탕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발 사탕을 눈 앞에서. 나도 그럼 네발 먹어볼까? 왜냐면 아. 아, 아, 아, 아. 놀러 <놀람> 와. <놀람> 백설 딱 걸렸어. 너발금발 할타 너발 먹었지? 로아. 로와너발 할타 먹었어? 먹었어. 먹었어? 안 먹었어. <놀람> 먹었어? 안 먹었어. <놀람> 먹었어, 안 먹었어. 발사탕이 맛있니? 니들 나도 한 입만 먹어보자. 니네들 발 자꾸 먹는데 나도 니네 발. 야 니네도 먹잖아. 나도 먹어볼게. 야 니네는 맨날 뜯어 먹으면서 나는 먹지 못한 이유가 뭐야? 그래도 할 거야 왠주 알아 니네도 내가 발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할테니까 나도 니네 발을 자꾸 할 거야 치치치치치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마법처럼 그 다음 가사 몰라 그 다음 가사 전혀 몰라 다수야 니네 들은왜 발을 자꾸 밟는 거야 그러면 발에 더 뒤집어봐 빠바빠바바아바바바 빠바빠바바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 바바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 찾아라 비밀의 열쇠 야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 백설보 배설보. 배설보. 배설보. 배설보. 배설보. 배설보. 배설보. 백설보 가라! 저 배설보. 공설보라백보설보배설설보배설설보배 공격하지 못한다고? 여기서 나를 무시하네.